안녕하세요 피안드입니다늘 하는 생각이지만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내 이름을 말하는 게 가장 부끄러운 것 같다. 오늘은 심심해서 일어나자마자 컴퓨터를 켰다. 컴퓨터를 켜니 며칠 전에 설정해놓았던 귀여운 댕댕이들이 나를 반겨줬다. 일어나자마자 아는 지인에게 공유받은 사이버펑크를 다운받고 있었다. 참 기대가 된다. 그래서 심심한 나를 무슨 게임으로 달래줄지 고민하던 그때? 즐겨찾기를 해놓은 에이펙스가 내 눈에 띄었다. 바로 시작했더니 이번엔 스팀이 폭파되는 소린 줄 알고 뒤로 낮아 빠질 뻔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랭크를 시작했다. 남는 준비 시간에 인터넷을 보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점프 마스터를 주었다. 그렇게 결국 아무 곳이나 내렸고 열심히 파밍을 해줬다. 그러다 카고봇이내 눈에 들어왔고 좋은 아이템을 얻어준다. 누가 보기 전에 얼른 도망가준다. 훈훈하게 팀원들과 템을 공유한 뒤 전투민족 패시브가 발동되어 적들을 찾아 떠났다. 정말 나에게 이로운 영양만점 식사였다. 풍선을 타고 자기장에 들어가던 도중 또 적팀이 있다는 소식이다. 건방진 녀석들을 혼내주러 가는 발걸음은 언제나 가볍다. 샷건 에임이 많이 아팠지만 우리팀이 다행히 잡아줬다. 그 이후에도 계속 싸움을 하려고 떠났다. 시체가 있던 쪽에 악수터 두 개를 선물해 줬다. 오, 두명 잡았어. 킬로그를 보고 흥분해서 깝치다가 되져 버렸다. 저 멀리서 레이스가 나를 구하러 와 주었고 다행히 살수 있었다. 내가 피를 채우는 동안 레이스가 먼저 출발을 했고 저렇게 은인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기에 템파밍을 했다. 단한 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따라왔지만 레이스가 죽었고 이제 내가 보여줄 차례다. 골좋게 죽어버렸다 오늘의 교훈 팀을 잘 따라다니자 우승을 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게임을 하기를 바란다 끝